오늘은 렌즈 리뷰를 간단하게 보고 제가 렌즈에 먼지를 제거했던 그런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고 렌즈를 이렇게 구입했거든요 제가 55mm나 공각렌즈는 있지만 35mm 화각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5mm 폰니에서 나오는 f2.8 35mm를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이 렌즈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가볍다는 겁니다 길에서 스냅 사진으로 찍기에는 아주 좋은 렌즈라고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 렌즈를 구매를 하고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사진을 좀 찍다 보니까 어이 렌즈의 최대 단점이 조리에는 물론 2 8은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음식 사진을 찍거나 가까이 있는 어떤 물건을 찍을 때 최소 초점 거리가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구매한 것이 접사필터 라는 것입니다 물론 접사필터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화질에 약간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인스타나 뭐 블로그용으로 뭐 아마추어분들이 쓰기에는 크게 결과물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사 필터를 구매를 했고, 어 지금은 이 카메라 가방에 항상 이 접사 필터를 어 가지고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접사 필터를 살짝 그냥 결착시키거나 아니면 살짝 그냥 갖다가 지고 이렇게 딱 고정시킨 후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가 음식이나 이런 클로즈업 된 사진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거든요. 접사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배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율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더 클로즈업 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뭐 진짜 전문가적으로 뭐 접사를 원하시면 어 매크로 렌즈를 이렇게 사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단렌즈를 들고 다니면서 클로즈업 된 사진을 좀 찍기, 찍고 싶을 때 접사필터를 어 자기가 원하는 배율만큼 이렇게 구매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일 무난하게 쓸수 있는 그린 그러니까 화각대가 없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플러스 4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율이 어, 보통 사람들이 어느정도 클로즈업된 사진 뭐 커피 사진이나 이런걸 찍기에는 되게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율 4를 이렇게 구매를 해 가지고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조금 들어가서 제가 최근에 사진을 이렇게 찍고 뭐별 신경없이 계속 쓰다가 어느 한 날은 이렇게 렌즈를 조금 봤거든요. 어, 진짜 조그만 먼지가 하나 이렇게 발견됐습니다.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렌즈에 작은 먼지 하나 정도는 그렇게 결과물에 큰 차이가 뭐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, 있더라고요. 괜히 또 분해했다가 나중에 카메라가 다시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AS를 맡겨도 한번 분해하게 되면 계속 먼지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어 그래서 저도 이렇게 AS를 받기려고 하다가 빵방인 관계로 그런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안 됐습니다 아이 먼지를 어떻게 제거를 하지? 생각하면서 이렇게 불어도 보고 흔들어도 보고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어 렌즈 안에 있는 먼지는 쉽게 잘안떨어지더라고요뭐 유튜브 영상을 여러가지 보면서 시도해 본게 이런 어 진공청소기로 이렇게 흡입기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사실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조금 어, 렌즈를 어, 고정 한다는 그런 약간 어, 도박이 있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또 렌즈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먼지를 들고 어, 다녀야 된다는 그 자체가 어, 솔직히 좀 꺼름직 하더라고요 여기 진공청소기 앞에 보시면 휴지 안에 힘을 이렇게 박아 넣습니다 박아 놓고 어, 랩을 이렇게 싸 가지고 어, 렌즈를 이렇게 어, 뒷뚜껑을 막고 이렇게 협입을 했거든요 어, 근데 뭐 이게 아예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먼지가 중앙에서 살짝 옆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진짜 미묘하게 움직여 가지고 아 어, 이거는 뭔가 조금 신호가 있다 그러니까 좀 일말에 약간은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만일 움직이지 않았으면 이거는 진짜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움직였거든요 움직여 가지고 계속 이렇게 흡입을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어, 이 두, 뒷뚜껑 랩을 이렇게 열어 가지고 이렇게 흡입기로 결착시켜 가지고 이 먼지를 빨아 들였거든요 어, 먼지가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여 가지고 그렇다면 먼지도 어 중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어 뚜껑을 닫고 탁탁 조금 이렇게 탁탁탁 충격을 살짝 이 정도로 충격을 살짝 가했습니다. 그러니까 먼지가 똑 떨어지더라고요. 물론 이 안에 먼지는 어 남아 있고 언젠가는 이렇게 뭐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일단은 제 눈에 지금 보이진 않거든요. 보이진 않고. 일단 렌즈가 깨끗하다는 그 자체가 카메라 사진촬영을 하는데 어 뭔가 찝찝한 것을 하나 드러냈다는 그런 생각에 아주 조금 나름대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이 방법이 이 렌즈에 손상을 줄수 있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새 렌즈 말고 중고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어, 이 압력의 세기를 이렇게 진공청소기를 하실 때 이렇게 너무 큰 압력이 이렇게 들어가면 어, 렌즈에 아무래도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어, 조금 너무 강한 바람이 아닌 어, 적당한 바람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한 3초간 이렇게 흡입했다가 다시 멈췄다가 안에 먼지 상태를 보면서 그렇게 먼지를 떼내시는 것도 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먼지 떼는데 성공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, 그때는 과감하게 AS 센터에 맡기는 시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, 제가 이런 방법을 소개했다고 무조건 따라 하시지는 마시고 진짜 집에서 조금 해결하고 싶을 때 그때 응급조치적인 방법으로 영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